내가 <목소리도> 이 o 이상 크 t 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 t 안녕하 i 요안 e y i i 하세요 안녕하세요.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온라인으로 결제를 해 놓은 상태였고요. 지금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쪽에 애플 스토어가 있어서 거기에 픽업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아이폰 11 화이트 색상이고 6 4기가 그래서 얼락 유심으로 구입을 해서 760불 정도 택스 포함해서 했고 제가 지금 아이폰 8 쓰고 있는데 이게 트레이드인이라고 쓰던 분을 얼마 주고 이렇게 교환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해서 혹시 돈을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할인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, 오늘 좀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출시 마켓에 왔는데,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, 지금 다 나왔거든요? 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, 주말에 오니까 출시 마켓에 사람 진짜 많아요. 유명하다는 게, 뭐, 탁고집이랑 플래시뷰들, 그리고 랍스타. 한번 기다리고 있는데,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진짜 사람 너무 많아 너무 어, 좋 너무 좋다 진짜 무 좋았어. 뭐어 너무 좋았어. 너너어 너무 좋았어. 너어 너무 좋았어. 너무 인스타 너무 좋았어. 너무 좋았어. 너무 좋았어. 너어 너무 좋어 너무 좋았어. 너무 좋어너어 오 훨씬 더 어, 다리어다나다 다르다 완전 할꺼야 풍요 할수 있다가 해 주세요 어? 나 보여? 셀프가 네 어, 대박 근데 짝밥도 응. 더 있는데 못 들고 왔어 셀프가 해 셀프가 해 셀프가 해 셀프가 안 쓸래 셀프가 봐 바꿔야 되면 응. 나랑 같이 가야 돼립스이야음 힌트야? 어 음. 오, 어, 막이었던게있뭐 있어? 나 어, 것도 근데 거랑 거야. 이거는 같은 yeah. 거. 잖아빵 음, 아요오 얼굴 나와야 돼? 오빠 좀 스머프 이거 엄청나고민했 진짜 다 건아 프로 오빠꺼 뭐데아 진짜야 아, 일레븐 더 크구나. 일레븐 보고 싶어? 맞네. 그래서 내가 아 일레븐 안 사고 프로 보 써. 음. 난큰걸 별로 안 좋아해서. 그리고 카메라도 뒤에 달라. 음. 음세 개랑 음. 두 개. 나 툴만 패스 이미 많이 늘려졌어. <웃음> 이제 바꿔야 돼. 그 뒤에는 유광이고 프로. 우후우우 처음 켠다. 애플. 어허. 이거 내 폰이랑 연동시켜야 되거든 맞아 연동. 오빠 봐봐. e n g l 해줘야지. 한글로 이제 한국어 아니지, 잉글리 l i s h 한국어 최고야. 한국 사람입니다. <웃음> 네. 봐, 이렇게 설정이 돼. 어? 그럼 얘랑 이제 어. 설정이 되는 거. 야 어? 와이파이. 전화 온다. 전화 온다. 야, 이거 와이파이 있어. 상수였어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맞자마자 맞자. 상쇠다왜 <웃음> 불러줘 소위 연결하게 야, 누구랑 전화해? 에어팟 나 이거 처음에 어팟이나왔았다 아, 에어팟 3살 냅두고 왔어 사기 나도 <웃음> 대고 끊어 대고 크리스마스 잘 보내 <웃음> 에어팟 아니고 그냥 이어폰 에어팟 아니고 이어폰. 응. 이렇게 어폰 백업 됐잖아 응. 나는 빼고야 안되더라고 6S라서 그런지 그러면 휴대폰 가게에서 할 아... 필요 없겠네? 어이 음. 암호를 쓰면 됩니다 아아 100% 충전 저 6만원 근데 원래 네. 아이폰1 0 <웃음> 프로도 로나아이폰1나 프로 토도어주자어 지금 찍히고 있어 지금 영화, 영화 후도야 지금 <웃음> <웃음> 저야 일내일 <이리 와>, <웃음> <수 있겠다>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포켓몬스터 마이네. <마인메야>, <웃음> 아 미쳤나? 나 나왔어랑 레드와인. 뭔가 또 나왔어? 안 나왔어? 다 먹었어? 아이거 조금 나왔어야찰리야 <웃음> <웃음> 지금 플릿 공장에 나올 것 같아. <웃음> 되시고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